안녕하세요 캠핑 여행 전문 채널 빵이네 tv입니다. 아, 오늘은 2012년에 미국 CNN이 선정한 한국에서 가봐야 될 50곳에도 선정된고이시기도할 만큼 아름다운 풍경이 손에 꼽히는 곳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빵이네 tv 구독하시면 캠핑하고 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전남 화순 여행지 중에서 사진찍기로 유명한 곳인데 바로 화순 세량지입니다. 이곳은 출사지로도 유명하지만 거리 두기가 가능한 걷기 좋은 산책코스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이 세량지 같은 경우는 전남 화순군 화순읍 세량리 98로 찾아가시면 되는데 화순세량지의 다른 명칭은 세량제 라고도 불리웁니다. 이곳은 실제로 농업용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1969년에 중공된 곳이고요. 세량지는 흙으로 뚝을 쌓은 토원제인데 유형면적은 100헥타르이고 유효저수량은 54,000톤 규모입니다. 봄이면 저수지 주변으로 활짝 핀 벚꽃이 그림같은 풍경을 만들어내고요. 가을에는 나무의 화려한 풍경이 그대로 그림이 되는 멋진 곳인데 사진을 찍는 분께서는 아름아름 퍼지면서 화순의 유명 출사지가 된 곳입니다. 사실 저는 벚꽃이 한참 진후에 갔었는데 이 벚꽃이나 단풍 뿐만이 아니라 아침에 물안개가 피어오는 모습도 아주 장관이라고 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세량제로 이동했는데 이른 시간임에도 저보다 더 부지런한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벚고싶피는 4월 중순이면 전국에서 화순 세량제로 사진을 찍으러 오시는 분들이 명당을 차지하기 위한 눈치 싸움도 대단하다고 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멋진 뷰가 보이는 포인트가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량제에는 간단하게 쉴수 있는 정자도 있고 이미 앞서서 오신 분들께서 사진을 찍고 계셨습니다. 코로나로 다들 마스크를 쓰고 계신 모습이었어요. 기대하던 세량제인데 아 정말 아쉽게도 물안 개는 보지 못했습니다. 무랜기는 없지만 그래도 풍경 정말 이쁘지 않나요? 앞서 서 말씀드린 멋진 뷰가 보이는 각도가 바로 이 각도인데 세량제에서 가장 핫한 명당인데요 잔잔한 저수지에 반영된 풍경도 굉장히 이쁩니다. 초록초록한 나무들도 각각 진하고 연한 명암이 어우러져서 멋진 풍경을 만들어냈는데 옆에서 지저귀는 새소리는 정말 듣기 좋습니다. 세량제는 둘레길로 조성되어 있어서 이 둘레길을 가볍게 산책하기도 좋습니다. 둘레길은 대략 한 800미터 정도 되고 공기도 정말 맑고요 아침에 새소리도 더 가깝게 들을 수 있습니다. 세량지에 오시는 분들은 사진 찍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둘레길을 돌아보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량지 둘레길을 걸으면서 가장 이뻤던 풍경인데 물속에서 자라난 나무가 저수지에 비친 모습이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전남 화순의 세량제에 가시면 이쁜 사진도 찍고 둘레길도 한바퀴 둘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화순 가볼만한 곳 세량제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내용이 괜찮았으면 빵이네TV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빵이네의 캠핑 여행은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